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직 내게 주시지 않은 복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주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나의 기업을 넓히소서